자, 다른 계정으로 들어왔구요 요렇게 올라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가운데로 오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오셔서 위에부터 시계방향으로 1,2,3,4,5 하시면 되겠구요 처음에 순서는 가운데 이렇게 3개 키시고 그 다음에 바로 2번을 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또다시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 다시 1번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마지막 5번 대명 그 클리어가 됩니다 자 다음층 또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어.. 보자.. 여기 또 뭐가 있네요 힌트있나? 힌트...는 없고 와... 또야? 또? 불을 붙이는거네? 어? 어? 뭐야 뒤에도 있었구나 아까랑 비슷한 느낌? 이쪽은? 어? 불을 꺼버리네? 야 이거 아까랑 똑같네 느낌이 아까랑 똑같은데요? 와 이건 또 순서가 어떻게 되냐? 두개가 꺼졌고 와, 어지러운걸? 이번 거는 한눈에 안 보여서 이렇게 계속 돌려야 되니까 어지럽네요. 얘는 또 정답이 뭐냐? 어떻게 여기 동시에 무릎 닫히는 거지? 지금 그냥 막 누르고 있습니다. 뭐래? 어 하나만 딱불 꺼져 있네. 어 뭔가 비슷하게 했다는 소리겠죠? 꼬인거 같은데 지금? 이거 완전 꼬인거 같은데? 어떡하지? 지금 앞뒤가 불이 켜져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타이밍 맞출 수도 없네? 동시에.. 동시에 불을 못 집히나? 어 응. 어? 뭐야 야 이거 뭐.. 뭐야? <웃음> 어쩌다보니 됐어요 요거는 이제 다시 부계정으로 녹화할때 한번 순서를 찾아서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클리어가 되어버렸는데 아 조금 막깔기다되니까 아까 두번째 별모양이랑은 너무 호무한걸? 자 두번째까지 채웠죠 마지막 한개 하나는 딱봐도 저쪽에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 안은 안에 있으려나? 어? 저 위에 있네 자 이게 미션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치는 저 위에 있어요 자 일단은 이동으로 하는 그런 맵이니까 느낌상 바위? 바위 여행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뭐야 설마 또 제한시간 내에 꼭대기로 뛰어가야지 아 여기 힌트네요 제한시간이 걸려있는거네 오 어, 뭐야 아아아 이 아, 아. E 스킬 없어진거구나 자 일단 느낌이 맞죠 제한시간 내에 저기에 가는거 같습니다 저 노트에 적힌 힌트는 그렇게 적혀있네요 그냥 미리 올라가보지 뭐 미션 안키고 미리 올라가 봅시다 한번 일단 여기, 여 끝에서 바로 점프로 가집니다 그 다음,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계단 순서대로 가는 것 같죠? 끝에 올라가지 nope. 안되네 일단 끝에 설치는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가네. 어, 저기 상자, 상자 나이스 하구요. 이렇한 바퀴 돌아서 올라오고, 어, 저쪽이니깐 기둥 타지나 타지네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나? 아, 안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네요. 자, 다음은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냐? 그게 문제인데. 저기까지 딱한 칸만 오르면 되는데. 아, 모잘라. 거리가 모잘라. 아.. 안쌓여지네 아이고 층층이 못쌓는구나 벽에 아이고 이거 너무 위로갔다 올라타지나? 아이고 안타집니다 끝에 한번 오케이! 타졌어 아하 이렇게 자 방법을 두개 찾았어요 위치 자 몇초 줬는지 모르겠지만 도전을 내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1분 1분 1분 여기 끝에서 올라오고 그냥 여기죠 이 자리에서 올라와서 하 타고 넘어간 다음에 넘어오고 자, 이제 여기서 여기서 설치 잘해야 돼요 벽타고 올라온 다음에 아아 나가면 되나? 어? 뭐지? 미션은 뭐였지? 오! 일단 이거 빼왔어요. <웃음> 빼오면 장땡 아닌가? <웃음> 어 되네. 원래 미션은 뭐야, 저게 그냥? 오케이, 클리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자 3개가 나오네요. 화려한 보물 상자 3개. 아, 이건 아니지. 어, 영웅준다 아! 장비가 아니었어? 선인의 흔적을 따라 천주로 가다 오케이 미션 클리어 아 이쯤되면 궁금합니다 원래 미션이 뭐지? 자 원래 미션 원래 미션완수는 뭐야? 어디까지 가는거지? 다시 해보자 탑 꼭대기에 도착해 빛 인도 부품 얻기 어? 어 아까 얻었는데? 근데 왜 완료가 안됐죠? 저기 얻는게 미션이었네요 어? 왜 완료가 안됐지 아까? 약간 버그 같습니다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또 하는 거는 바 발신의 눈동자는 어디 있을까요? 좋네 중간중간 쉬는 곳이 있어서 좋습니다 아 여깄네 바위신의 눈동자까지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또뭐 없나? 다른 특이상은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천주골짜기 관련 퀘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저 왼쪽에 돌다보니까 저 슬라임 있어요 바람 슬라임 자 그냥 있을리가 없겠죠? 뭔가 있을겁니다 아 저기 뭐야 왜 자꾸 미끄러져 너무 멀리있다 응? 아 상자 있었네 그렇다면 반대편에도 안갈 수가 없죠 반대편 옥상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반대편에도 뭐 있겠죠? 어? 없어? 아, 있죠 있죠 상자 있습니다 그 외에 특이한 건 없네요